저의 사연은 대략 20여년 전 이야기이다 보니 기억에 단편적인 착각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1998년 주식을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당시에흑수저그 자체였는데요. 뭐 당시엔 흑수저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고 주위 친구들도 다들 비슷비슷하게 살아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들 잘 살지는 못해도 행복했었던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다 해도 저희 집은 특히나 많이 못살긴 했었는데요. 작은 방 하나에 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3명이서 지내며 제 기억으로는 당시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원을 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998년 월드컵 기간에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된답니다. 지금의 와이프는 사귀게 된 이후에야 제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줬고 저 또한 엄청 사랑했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다 와이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답니다. 강북에서 허름한 월세 살던 몸이 지금은 사인 가족을 두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요. 이제 본격적인 옛날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로 통신이 상장 공모를 하게 되었어 공모를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 봤거든요 지금은 HTS, MTS를 이용한 주식 매매가 당연한 시대이지만 당신은 객장 문화였는 걸 들어보셨나요? 객장에 가면 아저씨 아줌마들이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던 시대였어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았고 뭔가 단골처럼 돈좀 있어 보이는 분들이 오면 객장에서 직원들이 깍듯하게 좋은 지정석 같은 곳에 안내도 하고 배웅도 하였답니다. 지금의 경마장과 분위기가 매우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런 아줌마 아저씨를 보면 속으로 오수 기확천금이나 노리는 주식 중독자들 이라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객장 사람들은 저를 보며 저런 젊은 애가 벌써부터 주식에 빠져서 쯧쯧 망한 인생이네 이런 눈빛을 보냈던 것 같았어요. 여하튼 저는 이때 그동안 정말 열심히 몇년 동안 빗땀 흘려 모은 돈을 두고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요. 고민의 끝에 이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내 인생은 강부골세 인생이니 자금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에 투자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로통신 주식을 5목과 5천원에 몰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찌 되는지 관심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로통신에 대해 몰빵을 하고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이러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PC통신을 접하다 보니 남들보다는 앞서간다는 마인드와 함께 게임과 애니를 좋아하다 보니 빠른 정보 습득엔 최고이기도 했죠. 당시 박봉의 월급에서 전화 요금만 무려 30만원을 냈습니다. 뮤직비디오 하나 다운받으려면 3시간은 기본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을 봤는데 3시간이면 된다더군요. 즉제 기준으로는 전화요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로 통신은 미래의 주식이라 생각했죠. 당신은 IMF 시대였고 정말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게임샵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게임을 좋아하는 저에겐 행복이었습니다. 좋아하는 플레이스테이션 세턴 게임기를 팔면서 돈도 벌고 꿩먹고 알먹고 70만원의 월급은 당시로 제가 할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소득 직업이었어요. 이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점심을 시켜 먹고 그릇을 밖에 놔두면 정말로 남은 음식이 없어졌던 시절이었답니다. 기관 자살 뉴스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냥 흔한 일이었다고나 할까요? 당시 많은 은행들이 통폐합 되느라 없어지고 저의 작은 어머니도 20년 은행원 생활을 접어야 했었습니다. 조흥은행, 보람은행, 동어은행, 대동은행, 한일은행, 동남은행 등등 기업들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 시작이 한보그룹으로 그 이후 기억나는 부도난 대기업들만 해도 산미그룹, 길로그룹, 폐퇴, 육호아 고려증권, 한라그룹, 상방울, 동서증권 기아 마지막으로 99년 2000년대 들어서 대우, 삼성차정도 되겠군요 매일 뉴스를 보면 국가가 부도나서 난리가 났는데도 전 주식을 사놓은 거에 대해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당시 믿음도 있었고 재미있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게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당연히 주가가 어느 정도는 올랐을 거라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로 통신해서 주주들에게 편지가 온거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열어보니 첫 문장이 주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20년 정도 된 기억이라 짧게 기억나는 내용은 하나로 통신 주주님들께 우리는 회사의 경영을 어려움 없이 잘해내고 있었지만 IMF 이후 급격히 대한민국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적이 좋지가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서 속상하신 걸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면 주주님들에게 꼭 보답하겠습니다. 조만간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면 나아질 것이니 기다려 주십시오. 송구스러운 마음의 주주들에게 백매가 매일 계정 서비스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주가를 확인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5천원짜리 주식이 3천원이 되어 있더군요. 갑자기 눈물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식 굿모닝 증권 객장으로 갔습니다. 국모닝 증권은 국모닝신한이 되고 현재신한증권이된 회사입니다. 그렇게 거길 가서 뭔가 따지려고 했던 제가 참 순진한 녀석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장을 가보니 분위기가 아무라더군요 IMF 이후다 보니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장난 아니었죠. 당시 기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놈의 흑수저 인생 뭘 해도 안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주식을 보기 싫어 더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1998년말 구입한 하나로통신은 1999년 1년만에 반토막이 났고 슬픈 개구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1999년은 정말 지구가 종말에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LG 반도체가 슬식간에 현대전자로 넘어가며 지구 종말의 시작을 알리더군요. 객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땅을 치며 우는 아주머니 물건을 집어던지는 아저씨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 갑자기 TV에서 한 광고가 대한민국은 할수 있다고 외칩니다. 바이코리아 와 증권사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너도 나도 바이코리아 현대증권의 펀드가 초대박을 칩니다. 아줌마 할머니 모두 금 모으기 운동에 버금갈 만큼 객장에 와서 펀드를 사더군요. 얼마 후 드디어 하나로 통신에서 ADSL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가가 오르기는 합니다만 저의 본전은 멀기만 했습니다. 그냥 동네 깡패 형이 제 돈을 다떼아 사갔다가 제가 눈물을 보이니 불쌍하다고 100원 던져준 느낌이랄까요? 이때는 용산에서 일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때가 용산의 마지막 전성기였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였어. 컴퓨터 부품 알아보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어다니던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하반기가 되자 세상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분명 세기말이라 망해야 하는데 뭔가 활기가 찬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msn 메신저가 서비스되고 나이코스의 검은 강아지 광고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도 계정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리니지라는 게임이 서비스됩니다. 이 게임 너무 느린데 온라인으로 같이 한다는 게 매력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새로 서비스가 시작된 포트리스트가 재미있었습니다. ITV에서는 박찬호 경기 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기만 했는데 직접 보는 재미가 엄청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IT의 시대가 온 것이고 닷컴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닷컴 버블이 시작되었고 이 닷컴 버블이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I'm t a a d o d